안녕하세요 요즘 나는 나름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며 퇴근 후 종목 선정을 하고 자기 전에 각 종목 일정 비율로 예약 매수를 합니다. 다음날 아침 매도를 걸어놓고 따르면 9시 반 이전 아니면 오전 10시 즈음 늦어도 11시 쯤에 다 팔아버립니다. 일별 승률은 약 80% 정도이며 아무리 크게 손실이 나도 매수 대비 마이너스 3%를 넘은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요즘은 장이 좋아서 승률이 좋은 것 같네요. 매수매도에 있어서 사는 법, 파는 법에 약간의 테크닉이 필요하긴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적당히 사서 수익이 나면 적당히 파는 정도입니다. 여유자금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돈을 벌었냐 이런냐가 아니라 오늘 매매를 잘했냐 못했냐, 즉 원칙을 지켰나 간과한 점은 없었나 이런 걸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졌어도 매매할 날은 얼마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손실을 보면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손실을 본 날은 꼭 대부분 원칙을 지키지 않았더군요. 이전에 했던 공부는 내가 주식시장에서 살기 위해서 좀 고통스러운 공부였다면 요즘은 여유로운 매매를 하기에 주식공부도 즐겁네요. 종목을 볼 때도 기업정보 재무자르니, 원이체르니 그런 것은 잘 보지도 않습니다. 안 보는데도 어쩌다 눈에 들어오면 읽어보는 정도이고요. 그래도 종목 선정이 길 때는 3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주말과 같은 공휴일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주중에 궁금증이 생긴 것을 연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나의 천성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과거엔 오만함과 그에 따르는 대가는 밑빠진 고통이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배우며 추세선을 만들려고 했을 때 정작 내가 추세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추세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왜 어떻게 전환이 되고 또그 기준 시점과 기준선은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지나고 난 차트를 보면서 얘기하는 건 쉽지만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차트에서 그것을 정의한다는 것은 괴로울 정도의 사색과 공부와 시행착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야만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도 어떤 차트에서는 제대로 나왔지만 또 어떤 차트에서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내가 제대로 나온다고 여기는 것조차 그냥 그럴싸해 보이는 것일 뿐인지 아닌지도 몰랐고요. 그러면서 가격 로그 차트, 수정 주가 차트 등 차트의 세부 기능과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HTS는 껌처럼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주변 공부를 많이 했어도 난 아직 주식의 핵심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래까지가 넘는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식 이론 공부도 이론 공부지만 그 외에 기아물리학 파동 역학, 심리 세력 등 많은 배경 지식의 연구와 이전 시행착오의 바탕이 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200만원으로 매매에서 100만원을 벌곤 했어도 그것은 우이 좋았을 뿐 실력으로 벌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것에 운 좋게 아껴져 저점과 고점을 몇 번이나 정확히 맞춘 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운이 아닌 실력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모든 것은 계좌가 말해줍니다. 어떤 때는 600만원으로 200만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보다 난더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급속한 노화, 뒷머리가 빠지는 원형탈모, 회전근개 파열이라고도 하는 어깨를 못 움직이게 되었고, 고질병처럼 된 등뼈의 통증, 시큰거리는 손목, 침침해진 눈, 똥고집만 남은 감정기복, 언어장애, 붕괴된 멘탈, 오만과 편견 속에 지나간 잔인했던 시간과 단돈 몇십밖에는 남지 않은 계좌, 그리고 가족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인간관계의 단절내지, 데미지, 고립, 만약 내가 그때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면 정말로 패인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절한 경험일수록 그 상황을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사람이란 동물은 힘든 기억을 쉽게 잊어버리는 듯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요. 시장이라는 괴물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적어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당히나는 것은 없습니다. 적당히 내가 할수 있는 한도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시장은 결코 내 사정을 봐주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시장을 상대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나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한 번이 안 된다면 될 때까지 몇 번이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상대는 최고의 두려들이 운영하는 최첨단 기술로 무정된 금융 시스템입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등의 초첨단 기술로 더욱 정교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 진짜 상대는 시장이 아니고 시간이고 나 자신입니다. 우선 성공적인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저의 과거의 일지들을 쭉 보니까 실패의 패턴들이 보였습니다. 을에 누구나 거쳐가는 과정인 듯하구요 나의 실패의 패턴은 이러합니다. 실력이 아직 없을 땐 처음에는 작게 조심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욕심에 앞서게 되면 어느 순간 금액이 커지며 무리한 베팅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리수에 손실이 생기면 일차적인 멘붕에 빠지고요. 급하게 복구하려고 더욱 무리를 해서 손실을 또 키우고 그럴 때일수록 누군가 외부적인 도움에 의지할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어디서 추천해주는 종목 받아서 멋모르고 매수했다가 손실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스스로는 잘 알지 못해도 심리적인 여유가 이미 무너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늦잠을 자거나 매도와 매수를 거꾸로 하거나 하는 등 생활심리적 안정이 무너지는데 본인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도 시야가 점차 협소해집니다. 작은 흐름에 매달리다가 큰 흐름에 함몰되기도 하고 추격 매수하다가 고점에 물리기도 하고요. 물린 종목은 물린 시간이 길수록 손절을 못합니다. 오히려 물타기를 해서 자금 여유를 없애고 손실을 더욱더 키웁니다. 그리고 언제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손실 생각하면 괴롭기만 하기 때문에 오를 거야 오를 거야 하는 헛된 기대와 희망에 기대고 그와 관련된 뉴스나 재료만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잠시 정신이 돌아와 손실 확정을 하면 손실액도 손실액이지만 의욕도 많이 꺾이게 됩니다. 손실액이 그나마 심리적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이면 긴장도 하고 분벌도 하지만 시간이 가며 어느새 전체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도저히 심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선을 지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무의식적으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미 손실 난것 어쩌겠냐 들 대로 되라 하는 심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2차로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까지 악순환이 반복되지만 매매중독에 빠져 내가 애당초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파악하기보다는 나는 실력이 있어, 나는 잘될수 있어, 아직 희망이 있어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실력이 없었다면 애당초 하지를 말았어야 했습니다. 할 것이면 모의투자를 했어야 했습니다. 심리 배팅 조절이 안된다면 다 팔고 매매를 쉬었어야 했습니다. 기법 플러스 심법 자금관리입니다. 기법과 심플이 모두 있어야만 결론적으로 자금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도저히 이런 추세로는 내 실력으로는 원금조차 복구할 수 없다는 걸 어딘가 머릿속 깊은 곳에서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어도 현실의 내가 겉모습의 내가 그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매매자금은 정말 초라할 정도로 작아져 있고 아주아주 아주 조금만 수익이 나면 팔게 됩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아주아주 아주 잘해야 본전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절망만이 남습니다. 그 절망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수 없는 절망입니다. 지옥행 특급 열차 그렇게 절망의 1년을 지내고 깨끗하게 주식에서 손을 털었습니다. 신앙을 가지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손을 털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잘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어떤 계기로 인해 다시 주식을 하게 되었지만 결국 모든 것은 자신의 계좌가 말해줄 뿐입니다. 다른 누구에게 내가 고수여, 내가 이만큼 잘합니다. 내가 이만큼 실력이 있어요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경우는 내 스스로 끝이라고 생각했던 지점을 대략 20번 정도 넘었을 때 잘난 척하는 것도 의미 없고 누구에게 자랑하는 것도 의미 없고 수익도 무덤덤하고 손실도 무덤덤하고 대박 종목도 무덤덤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돈도 좀 있으면 좋겠지만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음 편히 즐겁게 사는 것이 제일입니다. 아무쪼록 지혜로운 투자로 부자되시길 기원 드립니다.